Thank you. 지금은 11시 17분이에요. 제가 요즘에는 아침 운동을 가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엄마 아빠 출근 전에 8시 반 전에 운동을 하고 와서 씻고 나오면 엄청 배고프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는 11시에 첫 끼를 먹고 있습니다. 요거는 어제 엄마가 부쳐주신 콩나물 무침인데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고 후식으로 사과까지 먹을 거예요. 사진 음. 이거 이거 먹고 또푸 지금 시간이 2시 2 0분 진짜 맛 왔어? 짠. 아, 어. 박스 20개. 간단한 자음 약으로 이먹기 제 이름 붙을 것고 이거 이거 이거 영화관 없냐? 네. 네탕 아니야. 오징어 게 아, 진짜 별로. 오늘은 어제 케이터링 할때 언니가 너무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남은 샐러드랑 돈가스 해가지고 돈가스 샐러드 먹을 거예요. 짠! 여러분 오늘은 언니 집에 가서 영상 편집하고 올 겁니다. 안녕! 바쁘라! 아이고 예뻐! 바쁘라! 갈까? 밥 먹고 나갈까? 밥 먹고 산책할까? 너왜 이렇게 귀여워? 아각 보다 양파랑 마늘 많이 넣어서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큰일났다 아. 떼버렸어요 1분. 방금 아빠가 터미널 도착해가지고 데리러 갔다가 왔고 커피 마실 거예요. 물 조금 더 타왔습니다. 음. 음. 오늘 저녁은 아빠가 할머니네 집에서 가져온 보리새우로 어, 감바스처럼 먹을 거예요 도있 습니다. 어떻게 돼? 아직 안 됐어 그렇게 탁하는 건 탁... 아니면 접시 이렇게 살까? 어, 그래도 돼 그렇게 하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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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